진짜 좋잖아요. 네 그래서 이 가을을 그냥 흘러보내는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반차를 쓰고요 오늘 부평 한봉산에 왔습니다. 여기 둘레길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 어, 해가 지는 모습까지 가 한번 카메라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함께 왜, 왜. 가자. 가자. <목소리도> 여름을 비타민길이라는 게 있거든요? 어, 그러니까 2km 정도 되는 비타민길이 있는데 이리로 한번 가볼게요 약간 우산을 틀어서 둘레길은 그렇게 경사도 가파르지 않았고요, 뭔가 가볍게 산책 코스로 즐기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. 한서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오늘 친구 강아지랑 같이 왔는데요 강아지들이 산책하기에도 너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뭐야. 여러분들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한봉산 둘레길 그리고 여름을 비타민 숲길.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러브, 일로 와봐. 한봉산 어땠어? 어땠어? 응? 좋았어? <웃음> 실패. <웃음> 실패. 가자! 가자!